안녕하세요 이리 t v 입니다 요즘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기회가 돼서 오랜만에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볼 곳은 아산인데요 가을에 가면 좋은 여행지입니다 아산의 주요 관광지로는 노천온천, 코스모스길, 은행나무길, 현충사, 궁세리성당, 휴랑님 식물원, 지중해마을 등등이 있는데요 사실 관광지보다는 공장에 많은 곳입니다 충청남도 제2의 도시이자 충청권 전체로는 5위인 도시이며 북쪽으로는 경기도 평택시와 마주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천안시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공주시, 남서쪽으로는 예산군, 서쪽으로는 당진시가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라 주요 생산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을 비롯한 이름 좀 날리는 대기업들이 모여있죠. 그래서 공장 주변이나 도로 주변에 아주 유명한 맛집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청마루 바지락 칼국수가 있는데요. 아산이 서해와도 가까워 해산물 요리도 유명합니다. 주차장도 크고 서울에서 내려가는 길의위치에 아주 편합니다. 여기에 짬뽕 칼국수가 있는데요. 1인분에 9 0 0 0원이고 인원수만큼 주문하면 공깃밥, 라면 사리가 무료입니다. 일단 양이 장난 아닌데요. 3명이서 넉넉히 먹을 만큼 양이 많습니다. 안에 커다란 낙지가 한 마리 들어가는데요. 낙지도 낙지인데 안에 홍합, 바지락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짬뽕 국물은 불맛이 나는데요. 담백한 짬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물이 엄청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면다 먹고 라면사리도 없고 밥도 넣어 먹었습니다. 별 5점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아산에서 유명한 피나클랜드 수목원을 찾았는데요 예전에는 여기가 방조제 매립을 위한 채석장이었다고 합니다 3.2만평으로 규모가 크고 13개 테마 공간과 어우러진 특색이 있는 산책길들의 계절마다 다른 옷을 입혀놓았는데요 봄에는 수선화, 튤립, 여름에는 수국, 가을에는 쿠카, 겨울에는 별빛, 레이저, 불빛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국화 축제가 가장 유명합니다 피나클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채석장의 모습이 남아있는 달빛 폭포인데요. 서해대교와 평태 캠프 험프리스 조망이 가능한 전망대가 있습니다. 유산양과 비단잉어에 동물 먹이주기 체험도 가능하며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광장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산책하고 실겸 최근에 오픈한 구루미에 방문했는데요 넓은 잔디밭과 본관은 2층 높이의 큰 건물이고 별채는 작은 건물이 있습니다 2층은 노키즈존으로 아이들은 별관과 본관 1층에 이용해야 합니다 치즈케이크 종류가 맛있었는데요 라즈베리 맛이 맛있었어요 치즈케이크와 라즈베리의 환상적인 조합이었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텀블러도 주셨는데요 잘 사용하겠습니다 음료는 핑크솔티라떼 땅콩카라멜라떼를 주문했는데요 핑크솔티라떼는컵 위에 소금이 있고 라떼와 같이 먹으면 달달한 크림과 짭짤한 소금맛이 났어요 땅콩카라멜라떼는 땅콩만 라떼인데 땅콩버터맛 크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맛있다는 아니고 그냥 먹을만했고 아이들하고 오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산에 가면 젊은이들이 꼭 들리는 곳이 있는데요 블루, 크리스탈, 빌리지, 지중해 마을에 있습니다 아산의 지중해 마을은 유럽 마을처럼 이국적인 느낌이 가득한 곳으로 마을은 모두 66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동의 1층은 레스토랑, 카페, 상점 등의 상가로 2층은 공방이나 전시체험공간 등 문화예술인을 위한 임대공간 3층은 마을 주민들의 주거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원형의 파란 지붕과 하얀 벽이 특징인 곳으로 마을의 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남서쪽은 프랑스, 남동부는 프로방스 느낌을 꾸며놓아 마치 유럽여행을 한 듯한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크게 새하얀 건물과 돔 형태의 파란 지붕의 산토리니 구역과 대리석 기둥의 납작한 지붕이 올라가 우아한 느낌의 파르테논 구역, 파스텔톤의 아기자기하고 편안한 전원 분위기의 프로방스 풍의 프로방스 구역이 있습니다 상당히 신선하고 관광 명소로 손색이 없을 만큼 좋았는데요 유럽식 풍경에 한국의 간판이 있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지중해 닭발집도 있고 갈비집도 있고 중국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한식집도 있었습니다 아산에 잘 해놓은 곳이 있다면 은행나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산에는 하천을 따라 커다란 은행나무들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길마다 주차장이 있는데요 꼭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셔야 자전거 대여가 용이합니다 바로 빌리는 곳이 옆에 있습니다 아산 은행나무가 유명한 이유는 다른 지역의 은행나무보다 엄청 큽니다 제가 몸으로 측정해 봤는데 엄청 컸어요 이런 큰 나무들이 하천을 따라 쫙 있으니 노란 은행잎을 보면서 산책하는 느낌은 최고라고 합니다. 2인용 자전거 대여는 2시간에 2천원으로 엄청 저렴하고 빌리는 방법도 엄청 쉬워요. 안전모도 있습니다. 결제를 무인으로 하시고 직원께 전달해주시면 안내해주시는데요. 엄청 친절하셨어요. 타지에서 왔다고 재미있게 놀고 가라고 덕담도 해주셨어요 자전거 키를 받아 자전거를 꺼내서 타면 됩니다 자전거 상태도 깨끗하고 튼튼했습니다 위로 30분 이동하면서 구경하고 아래로 1시간 이동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사진도 찍을 곳도 많았고 특히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밤이 되면 등도 켜주는데요 밤의 야경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일치기 아산여행을 가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산에서 좋은 추억과 기억을 담아 가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